기존 핸들의 모습인데요 크루즈 컨트롤도 열선 핸들도 없는 깡통사양 핸들입니다 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어 촉감도 별로고 무엇보다 저렴해 보이죠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아반떼 AD 스포츠에 적용되는 디컷 핸들로 가죽 재질인 만큼 그립감이 매우 좋습니다 빨간색 스티치로 마감되어 있어 훨씬 미려한 디자인을 자랑하죠 디컷으로 변경시 크루즈 컨트롤도 함께 제공됩니다 핸들 뒤쪽을 보면 패들시프트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어백 모듈입니다 AD 노멀과 스포츠용 에어백 모듈은 호환되지 않습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에어백 모듈을 탈거하고요 임팩트를 이용해 허브 볼트를 풀어줍니다 핸들 탈거 전 마킹을 해 상단 노치점을 표시합니다 신품 장착시 마킹된 포인트에 맞춰 조립하기 위해서죠 기존 핸들을 탈거 후 신품을 장착합니다 탈거했던 에어백 모듈을 장착 후 전원을 연결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 기존 우레탄 핸들과 비교해보니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네요 디컷 특유의 스포티하면서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분위기도 확 달라졌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계기판에 잘 표시됩니다 패들 시프트도잘 작동합니다 운전에 재미를 더해줄 것 같네요 그외 다른 버튼들도 잘 작동합니다 참고로 디코텐들은 열선 기능을 지원합니다 열선핸들 기능 활성화를 희망할 경우 추가적인 부품 및 작업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만큼 비용도 올라가게 되고요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